안녕하세요 K군입니다 보통 남자와 연애를 하다 보면 요 처음에 나와 사귈 때내 마음을 얻으려고 할때 남자들이 적극적으로 뭔가 표현해 놓은 것을 느끼죠 근데 정작 연애를 시작하고 시간이 지나다 보면 요 남자들은 자기의 어떤 표현들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자인 내 입장에선 참 답답하죠 그리고 여자인 나는 요 남자가 말하는 그대로 믿게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믿고 가다 보면 가끔 뒤통수를 맞을 때가 있어요 말하지 않았었는데 그 사람 마음은 나중에 그게 아니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요 그럼 남자들은 왜 아무 말도 없이 자기 감정들을 그렇게 혼자 몰아갈까요 어쩌면 남자들이 보내는 시그널이 있었는데 내가 못 읽고 있는 건 아니었는지 여자인 내가 남자들에게 시그널을 보내는 것처럼 남자들도 분명 여자들에게 시그널을 보낼 수 있으니까 그 신호가 어떤 건지 한번 체크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드릴 남자가 보내는 신호에 대한 전제는요 여자인 내가 느끼기에도 내 남자는 나를 정말 사랑하고 있었는데 라고 생각될 때 거기에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시그널은요 연락이 예전보다 뜸해요 나와 사귀는 남자가 연락이 뜸해졌다는 생각이 들때 여성들 머릿속에는요 한 가지 생각이 들거든요 이 사람이 나한테 애정이 식었나 하는 생각 근데 실제로는요 그거 말고요 두 가지를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전제상황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한테 참 잘했던 사람이고요 나를 사랑한다고 라 내가 느꼈던 정도라면요 나한테 마음이 식어서 그런 거다 라고 생각만 하기보다는요 첫 번째로 내 남자가 정말 바쁘고 상황이 어려워져서 나한테 연락을 못하고 있다고도 라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여자인 나는 모르고 있지만 그 남자는 뭔가 서운해져서 자기 감정이 자꾸 다운돼지고 있는 그런 마음을 나한테 시그널로 보내고 있다고 라 생각해 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여자인 나는 요 서운한 감정이 있을 때 남자한테 뭔가 서운함을 표현했거든요 근데 남자는 요 그런 서운함을 표현하는 게 어색해요 그렇게 말하면 안될것 같아요 남자답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연락을 안 해주고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잘해주는 대신에 조금은 덜 해주는 방식을 통해서 나한테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걸 수도 있다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린 남자가 뭔가 좀 서운한 감정이 들었을 때 연락을 안 하는 건 여자인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첫 번째 경우는요 아무리 바빠도 요 나한테 연락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건 애정이 식은 게 맞다고 라 생각을 하시게 될 수도 있죠 근데 이전에 나를 많이 사랑하고 아꼈던 남자가 맞다면요 내가 느꼈던 것처럼 요 평소에 나에게 맞춰주고 애써주는 노력들을 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남자에게 복잡하고 힘든 상황이 생기면요 여자를 챙겨주는 에너지가 분명히 줄어들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쩌면 남자는 이런 상황에 처해있는 자기에게 여자가 에너지를 채워주는 모습을 기대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 정도로 에너지가 떨어진 상황에서 여자를 기쁘게 해줄 정도의 여력이 없으니까 자기가 지친 모습들을 안 보이려고 그 사람 나름은 애를 쓰고 있는 걸 수도 있겠죠 그리고 자기 상황들이 좀 개선된다면 이 상황을 마무리하고 나서 자기 상태가 좋아질 때 그때 여자에게 잘해줘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죠. 물론 그런 마음 중에도 요 여자가 자기를 응원해주고 자기를 힘나게 해주는 에너지를 주는 행동을 하기를 바라고 있는 마음은 분명 있을 거예요. 근데 어찌 됐든 이두 가지 상황 모두 여자 입장에선 연락이 뜸하니까요. 나에 대한 애정이 식은 걸로 받아들여지기가 쉬운데요. 그러다 보니까 다소 공격적이거나 서운한 감정으로 남자의 마음을 확인해 보려고 다가설 수 있는데요 그런 방법은요 사실 나를 사랑하지 않고요 나한테 노력하지 않았던 남자에게는 적용해도 괜찮을 거예요 여자인 나만 이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확신이 든다면 그때는 그 방법을 쓰신 것도 나쁘지 않겠죠 근데 만약에 잘해줬던 기억이 있는 남자라면요 여자가 다소 공격적이거나 서운한 감정들을 표현해 올때 자기는 어쩌면 마음속에 내 여자가 나를 이해해주길 바라고 응원해주길 바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런 느낌을 받게 되니까 더 서운한 감정이 커질 수는 있겠죠 남자가 보내는 두 번째 시그널은요 남자가 나에게 친절하고 상냥하게 대해주는 거예요 식사를 하러 갈때 내가 불편하지 않게 이것저것 잘 챙겨준다든지요 데이트를 하면서 로맨틱한 행동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어쩌면 여기에도 남자들이 보내는 시그널이 들어있는 건데요 많은 여성분들이 이 남자가 나를 많이 사랑하는구나 라고만 생각을 하는 단계에서 멈추고 계신 걸 수도 있다는 거죠 남자가 나에게 이런 행동을 하는 거는 여자인 내가 좋아서 하는 게 맞을 거예요 그런데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요 나에게 이런 행동을 하면서 그 사람도 얻고 싶고 느끼고 싶은 감정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자기가 그런 행동을 했을 때 여자가 자기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기를 바란다는 거죠 그런 의미로 시그널을 보내는 거겠죠 대게를 먹는 상황인데 내 거를 모두 다 하나하나 까주고 있어요 맛있는 음식들을 내 앞에 다 가져다 준다든지 그럼 여자인 내 입장에서는요 의뢰 그래, 고맙다고 이야기를 하겠죠 사실 남자 입장에서 뭔가 큰걸 기대하고 한건 아닌데요 여자가 고맙다고 말하는 게 남자한테 만족스러울 정도로 충족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면 남자가 자기 입으로 말을 못 하고는 있지만요 여자가 어떤 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라 기대가 있을 수 있다고요 매번 뭐 먹을 때마다 어쩜 이렇게 잘 챙겨주고 너무 자상한것 같아 이렇게 꼼꼼하게 배려해 주는 사람이 또 있을까 물론 내가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해도 요 남자는 겸연쩍어하고 멋쩍어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내심 기분은 좋거든요. 어쩌면 그 말을 듣고 싶어하는 걸 수도 있고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연애에 대한 감정이 증폭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인 나에게 잘해주고 있을 때 그들도 뭔가 원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네요. 세 번째 시그널을 살펴볼게요. 남자가 예전에는 안 그랬었는데 요근래 자꾸 피곤하다고 하고요. 자꾸 지쳐하는 것 같아요. 이 말을 들은 여자인 내 입장에서는 요 이게 또 슬슬 나를 피하는 것 같고요 나를 귀찮아하는 것 같아서 나와의 관계를 마무리하고 싶어서 그러나 하는 의심이 들수 있죠 자기 입으로 먼저 헤어지자는 말하기는 좀 그런데 내가 지쳐서 헤어지자는 말을 하면 그걸 응하려고 나한테 헤어짐을 종용하는 걸까 라는 생각을 하시게 될 수도 있는데요 역시 그런 생각도 요 나를 배려해주지 않고 나에게 잘해주지 않았던 남자에게는 적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를 사랑하는 게 확실히 느껴졌던 나에게 잘했던 남자라면요 어쩌면 지금 이 남자 마음속엔 자기가 예전처럼 너에게 해줄 수 없어서 그게 미안하고 그런 자기의 모습을 여자가 조금은 이해해 주길 바라고 그래서 서운한 감정들을 표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하에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조금 더 남자의 마음을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접근해 본다면요 자기가 힘든 상황이라는 걸 여자가 알아주면서 조금 챙겨주는 모습을 기대하면서 응석을 부리고 있는 걸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남자가 좀 피곤하거나 데이트를 미루고 싶어 할때 여자에게 듣고 싶은 말은요 많이 피곤하겠다 피곤한데 나까지 챙기느라고 매일 고생이다 지금도 너무 잘해주고 있는데 항상 이렇게 애써주고 피곤할 때까지 노력해줘서 고마워 오히려 내가 조금 더 챙겨줬어야 되는데 너는 어쩜 이렇게 멋있니? 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시그널인데요 내가 잘못 이해해서 남자를 의심하거나 서운한 감정을 뽑는다면요 그 남자의 감정도 상당히 큰 실망감을 갖게 될 수도 있겠죠 네 번째 시그널은요 우리 잘안 맞는 것 같아 라고 말하는 부분인데요 이 말을 들으면 대부분의 여성분들은 이건 헤어지자는 거구나 이제 마음이 완전히 떴구나 하는 상태로 생각을 하시게 될 거예요 물론 실제로 남자의 마음이 많이 식었거나 연애에 대한 염증이 커진 상태에서 그런 말이 나올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런데 남자가 정말 헤어지고 싶거나 이 정도로 힘든 상태라면요 여자에게 직설적으로 그만하자고 이야기를 해도 되고요 서운하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의 요구사항들을 여자에게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남자는 요 여자에게 자기에게 좀 맞추라고 말하는 것들이 많이 불편하거든요 남자답지 못하다고 생각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순간에도 어쩌면 남자 마음속에는 요이 상태로 더 지속된다면 내가 어떻게 할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사실은 네가 조금 더 나를 이해해주고 내 마음이 좀 편안하게 우리가 문제가 되는 일들을 만들지 않고 갔으면 좋겠어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어 라는 마음이 담겨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남자가 말하기에는 여자에게 큰 상처를 줄것 같아서 말을 안 하고 있는데요. 정작 여자는 요 이미 상처를 받고 있죠. 그러니까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남자는 요 자기가 너에게 맞출 수 있는 것들을 다 맞춰본 것 같아서 이제는 에너지가 많이 떨어져 있어서 내가 뭔가 해볼 수 있는 게참 없어. 네가 조금 더내 마음을 좀 헤아려주고 어떻게든 덜 불편하게 우리 관계를 갈수 있는 그런 상태로 좀 도와주면 어떻겠니? 라는 마음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여성분들 입장에서는요. 이런 말이 나왔을 때 이제는 진짜 헤어질 생각이구나 라고 생각만 되실 거예요. 여자인 나도요. 이런 말 듣기 전에 나름은 이 남자에게 잘해주려고 서운한 것들이 있었는데도 참아왔고요. 그걸 잘 이겨내보려고 했었는데 이런 말까지 들으니까 분명 한계점에 도달하실 거예요. 그럼에도 한번더 노력해 보시려고 하시는 분들은요 자기 마음을 꾹꾹 누르면서 니네 말이 맞기는 한데 그래도 우리 여태 잘해왔잖아 우리 같이 한번 노력해보면 괜찮지 않을까 하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해보시긴 할 거예요 여자인 나도 엄청나게 눌렀고요 이 정도까지 했다면 더 이상 할 것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시게 되겠죠 근데 이게 남자 입장에서는요 자기는 여태까지 해볼 수 있는 거다 해봤는데 우리가 같이 노력해보자 라고 한다는 부분은 내가 여전히 너한테 부족한 뭔가를 가지고 있다라고 네가 생각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된단 말이죠 그게 또 마음이 불편해지거든요 조금은 억울하기도 하고 내 여자가 아직도 내 마음을 잘 모르는 것 같아서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런 순간이 됐을 때 남자가 자기가 표현을 제대로 하지는 못했지만 기대하는 말이 있다면요 여자인 내 입에서 네 말이 맞는 것 같아 나도 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네가 마음 편하게 해주지 못했던 것 같고 내가 욕심부리고 네가 맞춰줬던 부분들이 네가 힘 빠지고 있었던 걸 내가 모르고 있었던 것 같다 네 마음 충분히 이해한다고 하면서도 네 마음이 이렇게 힘들어 있는지를 몰랐네 미처 그런 부분 못 봐서 좀 미안해 어쩌면 이런 말을 기대하고 있는 걸 수도 있죠 그러니까 남자로부터 우린 정말 안 맞는 것 같아 라는 말이 나왔을 때 내가 아직은 그렇게 이별할 마음이 없는 상태라면요 어차피 노력을 할 건데요 조금은 좋은 방향으로 가는 그런 마음을 상대방에게 전해보는 게그 사람 마음을 조금 움직일 수 있는데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시그널에 대한 해석을 좀 잘해볼 필요가 있겠죠 여기까지 요 남자가 왜 그런지를 한번 들여다본 거지 그렇게 남자에게 맞추면서 연애를 하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네요 여자만 남자의 시그널을 해석해야 될게 아니라요 남성분들도 반대로 여자의 시그널을 해석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근데 우리는요 남자도 그렇지만 여자도요 내가 사인만 보내놓고 내가 보낸 사인을 해석할 줄 모르는 상대방에게 지쳐하고요 아파하고 서운해해요 남자들도요 여자들도요 서로가 서로에게 보내는 시그널에 대해서 내 상대방이 이해를 못할 수도 있다고 라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내 상대방이 보내는 시그널은 어쩌면 그런 의미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해보는 노력도 분명히 필요하겠죠 적어도 우리가 함께 가고 싶은 거라면 말이죠 이런 것들 외에도 남자는 많은 시그널을 보내 오기는 해요 그리고 그 시그널을 보내는 남자는 요 정말 뭔가를 바래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도 모르는 어떤 무의식 중에 그런 시그널을 보내는 행동을 하거든요 물론 이런 이야기를 듣고 너무 짜증 나서 그런 남자하고 안 만나겠다고 라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게 시그널로 보내지 말고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면 되잖아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물론 그 생각이 틀리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요 안타깝게도 남자들은 여자와 달라서요 또 그게 잘안 되거든요 그리고 반대로 요 여성분들도 남자에게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잖아요 하고 싶어도 못 하겠거든요 여자인 나와 같이 내 남자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남녀가 함께감에 있어서 누가 옳고 그러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우리 둘은 사랑하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여전히 사랑하고 있는 마음이라면요 그 사람과 계속 함께 가고 싶다면요 나는 그 사람이 보내는 시그널을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고요 그 사람은 내가 보내는 시그널을 이해해 보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한 거겠죠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이해해 보려고 하는 노력이 느껴질 때 나도 그 사람에게 고마운 마음이 생길 거고요. 그 사람 역시 나에게 고마운 마음이 생기겠죠. 그러다 보면 우리의 사랑이 조금 더 시너지를 발휘해서 커져갈 수는 있지 않을까요? 좋아하는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이 작아지는 쪽으로 자꾸 몰아가지 마시고요. 커질 수 있는 방향이 어떤 쪽인지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